아 여기가 목포 북항입니다 참 오랜만에 야외로 낚시를 와봤습니다 원투낚시 할 건데요 위에는 아직 수온이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뭐 6도 때? 7도? 대한권 수온이 그 정도고 여기는 목포입니다 목포 목포 북, 북항이란 데 와봤어요 콧바람 쏠겸좀 멀리 왔는데 시간이 나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바로 있고 <웃음> 네 가족들이랑 왔습니다 어? 옆에 뭐 걸으셨나? 어? 뭐뭐 뭐 잡으셨어? 아밑 걸립니다 어 제가 좀 지금 손목이 좀 많이 안좋아요 좀 시큰거리고 아파가지고 갔더니 인대가 해갖고 뭐한 2주? 2주정도 깁스를 했는데 풀어도 계속 시큰거려가지고 좀 강한 캐스트 이런거 못할것 같고 저는 대상호정을 물려주면 뭐돔뭐 뭐 이런 종류가 뭐든지간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아니면 도다리 돌려왔습니다 도다리. 테클박스를 작은 걸 하나 샀습니다. 오늘 게시하네요자 보조 스풀 보조 스풀 해서 갖고 왔고 어, 일 파우치가 없어가지고 전 원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다녀요 17년 크로스캐스트입니다.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리년 크로스 캐스트가 외관이 조금 바뀌었죠? 손잡이 튜닝을 했습니다. 노브 튜닝을 했는데, 음, 아주 만족스러워요. 생각보다 손잡이도 작지도 않고, 자,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오늘 원투락시 하는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어서, 아무튼, 노브 튜닝한 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립감도 좋고, 어, 릴링한 데도 손목이 조금 시큰거립니다. 먼저 해야 될 게, 힘줄을, 좀 묶어줘야 되겠죠 얘도 막갑사의 7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묶을 수 있죠 전차매듭이라고 손이 가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차를 하셔서 그냥 한쪽씩 원을 만들어주셔서 그 원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바퀴나 다섯 바퀴 정도 자 이렇게 하고 원을 만들어서 이원 안에 네바퀴나 다섯 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네 바퀴만 하죠. 넷. 자, 하고 그냥 묶어 주신 겁니다. 자, 살짝 반대편도 원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살짝 당겨 주시면 매듭이 되겠죠. 양쪽에 매듭이 됐으니까 서로. 교차되게 이런식으로 자 이게 보이시나요? 자 이쪽부터 먼저 살짝 좀더 당겨주시고 반대쪽도 마무리를 위해서 자 손들 조심하시고요 합사에 손 베면 칼날이나 이런거에 뵌거보다 더 오래갑니다 왜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하고 화면은 잡히지 않겠지만 제가 2로 좀 당겨보려고요 꽉 당겨서 마무리 합사와 합사끼리 매듭은 그러니까 힘사 힘줄을 연결할 때는 전차 매듭이 무난하고 지금처럼 현장에서 간단히 할수 있으니까 가장 무난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작지만 커다란 비밀이 숨어있죠 전차 매듭을 하는 자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커팅 양쪽으로 끝에 꽉당겼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쪽이 이래에 감겨있는 원줄입니다 원줄 부분이고 이쪽이 방출되는 제가 힘을 주려는 힘줄 쪽이겠죠 자 그러면 날아가는 방향은 진행 방향은 원줄이 이렇게 가면서 풀릴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보시면 이 앞쪽이 좀 얇고 합사가 힘줄이 좀 두껍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고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게 뭐냐면 날아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에 걸리더라도 좀 부드럽게 타닥타닥 타닥 뭐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겠죠 그래서 합사끼리 연결은 전처 매듭이 좋습니다 자 힘줄에 힘줄의 길이는 제 낚싯대가 425입니다 3 m 25짜리인데 손잡이 그립부가 약 80에서 90cm 사이 릴 결착부가 그러면 릴에서 초리대 탑가이드까지 길이가 대략 뭐 3m, 3m 뭐한 20? 30?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힘사의 길이는 릴 결착부부터 탑가이드 거기까지의 두배한 6m? 7m? 7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길어봐야 원줄이 두꺼워지니까 비거리에 도움도 안 되고 한 10m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채비 같은 거 연결하면 끊어서 갖고 와야 되니까 약간 약간 로스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데 그리고 뭐 릴에 한다 대여섯 바퀴 감기는 게힘 주는 데 좋다 하시는데 두세 바퀴만 감겨도 충분히 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충 감량으로 정확하게 절 필요 없이 자1 2 3 4 5 6 하나만 더 할까요? 7 대략 7미터 7미터 좀 안될 겁니다 제가 팔 벌린게 조금조금씩 벌려가지고 하고 다시 감아주시는거예요 저는 힘자는 갖고 다닙니다 척포방파제 때는 뭐 준비 안돼갖고 그냥 대충하냐고 했는데 자르신 후에 다시 감아주시는거예요 우리 딸! 아빠 잠깐만 도와줄래? 이렇게만 잡아줘 여기 이렇게 하고 수건으로 살짝만 눌러주면 아빠 감을게 잡아줄까? 뭐 수현이가 잡아준대? 어 이런! 에이 이런 자베일안 벗기고 그냥 했네요 <웃음> 아이 오랜만이라 봐주세요 초보 같아 초보 벗겼으면 저걸 다시 뭐 6m 7m를 안쪽으로 하기 버거우니까 귀찮으니까 드랙을 푸시고 수풀을 벗겼다가 다시 꽂아주시면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자잘한 팁이겠네 뭐 아예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괜찮아. 뭐할거 없을까, 차에? 됐어. 자, 잡아주세요. 어차피 금방 가서 출되고또 잡을 건데. 자, 일단은. 많이 감기죠? 예, 됐습니다. 아, 어, 올해 첫 출, 첫 출조라서. 납니다. 오, 많이 던지신다 오셔가지고. 근데 여기는 확실히 경질보다는 연질 위주로 많이 하시네요. 옆조사님께 여쭤보니까 뭐돔 이런 것도 노리신다 하시는 거 보니까 입질의 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입질의 신성이라고 하시는데 음 오해를 하나 풀어드릴까요? 경질 때도 저는 경질 때를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경질이 초리대가 빳빳하면 입질이 없을거다 보통 이렇게 어, 스탠드? 삼각대 이런거 놓고 하시면 입질이 초리대가 빳빳하면 이 녀석이 진동을 하면서 허리 부분에서 입질이 옵니다 그래서 작은게 몰려도 오히려 경질대가 보기는 더 쉬워요 입질은 그럴거라고 생각하셨던 오해 편견 이런것들이 좀있으신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삼각대가 있으면 어느 삼각대든 간에 어,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물 같은 거 걸어 놓으신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무거운 거, 뭐, 비닐봉지 같은 거에, 추 같은 거 담아 놓으셔도 되고, 무거운 거 걸어 놓으시면 생박대가 안정이 되겠죠? 고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현지인분들은 구멍추, 관통추를 사용하셔서. 오, 잡으셨다. 어? 아닌가? 잡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채비를 잠깐 볼까요? 회수하시는데 자 옆에 분께서도 연질 쓰시죠? 자자자아 자. 저기 잡히실래나? 인물이 잡히실까봐 가까이 못 가겠는데 구목수를 사용해서 목줄을 거의 1m에 가깝게 저렇게 하십니다 저는 대상어종이 도다리니까 그렇게 해서 도다리 말고 몸이잡혀도 좋은 거고 안 잡히면 두 다리 잡는 거고 제 목표는 두 마리입니다 왜이야한 마리는 방생해야죠 올해 첫낚시인데자 가볍게 캐스팅할 거니까 손목이 안 좋은 관계로 30% %로. 목줄이 1m인 줄 알았더니 약간 대략 80cm 급량으로 장타는 안 치시고 근투 위주로 서해와는 다르게 조수간만의 차가 좀 적죠 오늘 살이 살리 같으면 안능한 기준으로 약 6m 정도 고저 차이가 날 겁니다 간조와 만조의 조수간만의 차 여기는 약 3m 오늘 물때가 살입니다 시간이 오늘밖에 안 나가지고 원투하는 사람들은 좀 살이 물 때는 좀 피하죠 물빠센는데 모기 활동 잘 하겠어요 아 이건 뭐 다행히 볼로 해놨네요 저기 톱밥 같은 게 아니고 볼로 해놨으니까 오 양이 많다. 아저 처음에 지렁이도 잘못 만져가지고 야. 버리는 거야? 쓰레기 봉수응 버리는 거야 응 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줄게? 줄까? 응한번더 응. 털어주시고 굳이 깔끔하게 제거 안 하셔도 돼요 응. 그냥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참 둡니다 5분 10분 후부터 핏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염장이 돼요 예 기현이. 이렇게 해서 벗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어 이렇게 어실 풀어가지고 어, 알았어. 자 우리 딸은 동생 꼬 엄마가 하시는 거 보고 동생 거 해줄 참예나 네. 네, 아빠 가는 거다 어, 어떻게 하는지 어 그래 아빠 어른 아니지만 왜 어, 딸처럼 얘기하네 자 지롱이 염장이 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 그래서 채비 같은 거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해놓, 해놔야 되는 건데 자 골고루 섞이게 뚜껑 다시 덮고 자 지렁이 꽂입니다 한마리를 통째로 자 여기 입부분에이빨이 입, 있는데 그 부분 바로 밑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끝까지 자 한마리를 통째로 끼워서 자 주사기 바늘처럼 생긴 끝부분에 바늘 끼우시고 네, 끝까지 미시면 됩니다 진행 방향에 전부 다 여기 바늘 정어바늘 묶기도 진행 방향의 화살표라고 했죠 역방향이 아니고 바늘의 미늘부분처럼 지렁이가 조금 짧으네요 아, 됐습니다 이 정도면 끝까지 넣지 마시고 요쯤에 살짝 꺼내시면 바늘이 감춰져도 되고 자 끝부분이 살짝 나왔죠 바늘이 이 상태로 하면 아, 원투는 일전에 말씀드렸죠 강한 테스팅을 하시든 천천히 얌전한 아가씨처럼 하시든 간에 힘 많이 먹고 거기서 거기니까 부활을 많이 먹습니다 도다리는 뭐 바다오종은 거의 다 그렇죠 쭉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저는 이렇게 묶으면 바늘을 자 미끼를 이런 식으로 끼우면 빨아들입니다 대가리인 줄 알고 목이 활동 하겠죠? 빨아들이면 깊숙이 빨아들여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은 한번 빨아들여서 걸리면 잘 빠지질 않죠 깊숙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단점이라면 잘 꺼내질 못하니까 바늘 꽂이 좀 깊숙이 잠긴다 바늘 빼기 같은 거 이용해서 뺄수 없으면 목줄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 묶어온 바늘에 손질이 좀 있죠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자 여기까지가 채비 준비가 끝났네요 역회전 레버가 이럴 때또 쓰죠 지난번에 그 원투리 사용법에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정리와 캐스팅 전에 역회전 레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났나 봐요 자 시작할 때채비를 해놓으시고 이게 더 편하거든요 쭉 끝까지 해가지고 원줄을 당겨서 하는 것보다는 추을 정렬을 하고 이끼를 끼우시고그 다음에 역회전 레버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나온 만큼만 낚싯대에서 그쯤에서 다시 잠가주시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펴가면서 원줄이 나온 만큼만 낚싯대를 정렬를 해주시면 되겠죠 하시다 보면 편해요 아 달봉이 저 녀석이 왜 그런 말을 했나 해보시면 아시, 아시게 됩니다 곤충 손잡이 하시고 베일을 벗기시는 거예요 베일 벗기시고 그 다음에 캐스팅 하시면 되죠 자 오랜만이니까 짧게 쓰리코터 아니 옆에 조사님들 많으시니까 정투로 아 손목이 너무 아프네요 손목이 의사선도 이미 과격하게 쓰지 말랬는데 좀 일찍 왔나? 좀더 아낀 다음에 올걸? 알았어 조심할게 알았어 알았어 자 이게 지금 조류가 좌에서 우로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저, 제 우측에 계신 옆 조사님께서 저 있는 데까지 막 치셔가지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조류가 좀 있네요. 많이 오늘 살이기도 하고. 야, 이거 엄청나게 흘러간다. 원줄 꺾이는 거 보니까 수심은 안 깊은데. 현지인분께 여쭤보니까 여기 목포 북항은 간조가 아니고 만조때 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천해수욕장 가면 백사장에서 원투하면 그 초들물부터 계속 뒤로 물러가면서 들물에 낚시를 하죠 도다리가 거의 대부분 들물 포인트입니다 여긴 외항이니까뭐내항이나 이런 데는 물때 그렇게 따지지 않는데 손목이.. 손목이 좀안 좋네요 방향을 잘못 맞추더라도 그냥 던지기 편하게 스리쿼터 던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손목 다치면서 겨울에 어, 릴베링 튜닝하고 그러면서 캐스팅 연습을 좀 다녀야겠구나 했는데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영상들이 찍어놓은지 꽤 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거의 뭐 기부스를 한 2주 정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시골에 대문이 고장나가지고 고향집에 그거 좀 고쳐주냐고 대문을 철문이거든요 통문 풀러가지고 하는데 뚝소리를 한번 놔두니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안가다가 갔더니 인대가 좀 다쳤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방울을 닿니다 다는데 제가 못보는 그런 입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리적거리지 않게 옆부분에 방울을 너무 무하게들어면 챔질하다가 때려요 그러니까 한칸 정도 옆에 이렇게 좀 간섭이 없게 오우 엄청 떠내려가네요 수이 왜? 왜? 저봐 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영상의 편집을 집사람이 합니다 엄청 많이 보겠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밑바늘은 밑걸림 때문에 제거를 한다 잘 제거를 했네요 제가 안보는 사이에 아, 밑바 <웃음> 제거를 하려면 이걸 제거를 했어야지 이게 위에 채비가 안착이 되면 밑에 게 밑바늘이랑 이게 밑걸림을 유발하는 건데 밑에 걸 놔두고 위에 걸 잘라버렸는데 <웃음> 두개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웃음> 아이고 참아예자제 <웃음> 잘못이죠 뭐자한 녀석 가갖고 오세요 <웃음> 바닥이 거야. 아, 예. 아, 그래, 맞아. 어? 자, 자, 자, 저, 저 보이시죠? 저게 입질이거나 아니면 조류가 있으니까 봉돌이 굴러가서 까딱까딱 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입질이면 생명성을 가집니다. 자, 이건 입질일 수도 있겠네요. 불기축이긴 한데, 아, 이거, 봉돌이 불러간 거야. 없네요. 공돌이불러간게 맞습니다. 오우, 여러분, 베어링 튜닝 하세요. 영상에 있으니까. 음, 핸들 튜닝도 하세요. 자, 또 하나 TV라면 TV죠. 이렇게 석축이 있으면 가까이 왔을 때. 어느정도 회수하셔서 살짝 들어주시는겁니다 입질이었을까? 아니죠? 그냥 밀린거네요 입질은 없었네요 손목이 편하게 어거지로 쓰리쿼터 했습니다 어거지로 자 빌려지게 착수하고 바닥에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원줄 늘어진 것만 금방은 밀링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신 후에 아 몸까지 쓰는 쓰리쿼터를 하면 꽤 나갈 것 같은데 제 우측에 우리 애기들도 있고 착수하고 기다리셨다가 여기 수심이 깊진 않아요 원줄 꺾어진 거 보니까 늘어진 원줄만 조금씩 아이구야 지금 조류발이 유속이 엄청납니다 3 0 추후 굴러가는 거 보세요 조대가 보이시나요? 원줄 회수할 필요도 없겠네 가다가 어딘가에 멈추겠죠 엄청나게 굴러갑니다. 힘사 7호까지 묶어놨으니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 요 너무 많이 또 내려간다. 앞에 그냥 턱 던져놔야 되겠습니다. 멀리 쳐봐야 소용없어. 으으으, 손목이 시분거리네요 와. 좌측에 던졌는데 여기까지 떠내려오네 만족 가까워서 좀 멀리 쳐보고 지금은 가까이 쳐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투. 답이 없는 답이 조금 크니까 아 다투는 게 싸우는 게 장난이 아니야 애들이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만 자 이번엔 좀실한 녀석을 선택을 했더니 목줄 끝까지 다 들어가죠 손목도 손목인데 원줄이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많으면 당연히 저항도 조리에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냥 툭 바로 코앞에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비거리 네, 보면 누워네 누워. 누워 하시는 분들처럼 민감하게 탐색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밑걸림 여기 없는 것 같아. 어? 밑걸림 없는 것 같아. 어, 근데, 무겁지 않아가지고, 35, 40% 안 갖고 온 게, 다운샷추 그거 갖고 왔어도 되는데. 응. 루어 대 30% 출하네. 자, 데미지 갈수 있으니까, 최대한 <웃음> 툭! 탄성으로만. 와 이거 로어드에잘못면 부러지겠어요 30포 30포라서 자묶음추에 밑반을 자르세요 자르실거면 윗반을 살려놓고 <웃음> 이렇게 자르시면 안됩니다 <웃음> 챔피편에서 말씀드렸죠 반을 화살표의 반대반 방향이라서 거꾸로 진행방향에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있어요 이건. 최대한 짧게, 짧게 잘라서 자, 자 이거 20분이니까 좀 낫다 안 더워? 자딸 예? 여기다 해놓으면 입질했을 때탁 채다가 이거 탁 떨어져 나간다 아. 아들도 이거 잘감어 이거 팽팽하게 주자 바람도 불고 조류도 아직 세고 어? 예. 엉켰네 어. 예, 예 아빠, 어디갔어? 어 예, 아예 별말씀 자 입질인 줄 알고 깜짝 놀랬습니다 원래 조립발 심할때는 바닥이 밑에 많이 깔려있는데 체비가 대각선으로 정렬이 되니까 그냥 하죠 뭐. 그리고 완전 근투를 하니까 멀티장갑 검지장갑 낀 필요도 없고 자, 완전 근투툭 30m도 안 된다 이거 20m 남짓 바람이 터진 수준은 아니고 바람이 조금 부니까 <웃음> 낚싯대를 좀 뒤로 해서 바람이 원줄을 싱싱 건드려도 좀덜 민감하게 낚싯대를 삼각대에서 뒤를좀 빼서 수심이 안네요. 찌낚시를 갖고 왔으면 수심 체크 좀 할텐데. 저는 뭐 전문꾼이 아니고 생활낚시꾼인데 원투를 원투가 좋아서 좀 많이 파본 그정도 원출 텐션만 좀 유지해주시고 오늘 봄날씨긴 한데 바닷바람은 좀 옷을 좀 간편하게 입고 왔더니 바닷바람이 쌀쌀하긴 하네요 아빠 쌉송이 넣었어. <웃음> 맛있게 먹자. 대성태. 아 바닷가에서 먹는 짬뽕 맛있네요. 아들 누나가 아들 의자 뺏었어. <웃음> 지금이 12시 53분 오늘 만조가 엄마. 2시 반이네요 나 빨리. 만조가 이속이 점점 느려질텐데 그러면 가까이 말고 조금 아 이게 손목이 안좋아서 네 아이고 그래도 망둥어 걸려서 다행이다 망둥어야응 망동, 물긴 물었네 응. 망둥어야와기다망둥어도 <웃음> 네. <웃음> <웃음> 물.. 망둥어도 물고기냐? 나 좀만 보게. 엄마, 너는 뭐가 오긴 왔었어. 왔었어 그래 어? 기다려봐 좀 왔었어. 좀 진정을 해봐 좀만 보고 살려줘 어, 알았어 망둥어 이런 거는 살려줘야 하는데 나좀 보다가 살려줘 그래 보다가 살려줘. 니 살려도 돼. 첫 고기네요. 내가 해줄래? 왕동이 니가 어떻게 살려줄 거야? 그세개 던져야 돼. 가까이 석축에 맞으면 응. 죽어. 좀 멀리 던져줘야 돼. 어. 장 끼고. 좀안 될까? 에? 제살긴살아내나 모르겠다. 응. 아좀 멀리 던지려고 하다가 손목이 아픈 거보다는 제 겁이 나가지고. 좀 짧은걸로 천천히 던지든 세게 던지든 좀 추를 가벼운걸 써가지고 짧은걸로 해봐야되겠습니다 이건 360이에요 그러면 짧은데니까 작은 일스죠 뭐. 예, 얘너스 x 스티 5,000번인가? <웃음> 와 진짜 작다 자 망둥어 한수했어요 올해 첫 고기 망둥어 왜 웃어, 망둥어도 고기 앞면이. 오히려 큰거 잡혔으면 첫 고기 놔줘야 되는데 방생인데. 어, 아, 이잘 됐어.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청비야 아니, 참갯지렁이. 혼무신은 염장이 필요 없어요. 좀 어느 정도 질긴 녀석이니까. 망둥어라니. 올해 첫 고기 방생해줬으니 큰놈좀 데리고 와라 자, 아이 낚시 짧으니까 저거는요 야, 예, 지금 뭐 어, 유 속이 많이 느려졌어요, 진짜로 자, 원출 늘어졌죠? 떨어진 것만 조금씩 릴링 철때 막으면서 산들 바람이 좀 부니까 어휴 근데 유속은 느려졌지만 추를 가볍게 쓰니까 쭉 떠내려가네 아, 망둥어라니 예 예 추우 가볍게 쓰고 낚싯대가 그럼 여기서 뭐 나옵니까? 망도 하나 나왔어요 반대로 또줄 그러네요 아들 성각대에터받침대 놓고 감어 미역 걸렸어 미역 걸렸어 아빠 형태가 미역 잡았어 한 3시간? 3시간 좀 넘었겠군요 만져고 물이 멈추진 않네요 여기가 통영 쪽에서 물발이 없는데 시간상 정조 시간인데도 물발이 생기는 게섬 주변에 고흥 갔을 때도 그랬어요 녹동 섬 주변이 있으니까 시간보다는 조리가 살아날 때가 있고 그게 좀 만조와 간조하고는 시간 차이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전부 다 섬입니다 근데 조리가지금대로 왔다 갔다 하네요 좌에서 우로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망둥어 조그만 한 마리 잡았고 잡은 게 아니죠 올해 원트락신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만조를 봤으니까 목포 북항 여기 위치가 저 오렌지색? 등대 저것도 보이고 크레인 저것도 보이고 위치가 한 이정도쯤 되네요 어, 손목 때문에 잦은 미끼 교체 뭐 이런건 못해졌는데 조가보다는 콧바람 썰어왔으니까 시간나가지고 지금 주변에 뭐건조올리시나 하고 꾸준히 지켜봤는데 어, 생명체가 없네요 왕둥 한 마리 작은거 새끼손가락만한거 한, 한 마리 잡으니까 주변에서 시선 쏠리고 하는거 보니까 잡으신 분들도 없으세요 그냥 콧바람 잘 세우고 갑니다 올해 첫원투낚시 출전은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첫 출전 꽝치고 탔습니다 시간 빼. 사실은 지난번에 유터도 중간에 한번 갔어요 올겨울 뭐 작년 겨울이죠 암튼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수온도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활성도 전혀 없을 때니까 노지긴 노지인데 거의 뭐 실내에 가까운 그런 미니 유터를 갔는데 그때도 저딸 아들 해고 낚싯대 세대를 들이오는데 한마리도못 잡았습니다 진짜 이제 올해 초등학교 상황이 됐는데 이 녀석이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그때도 한번 퍽퍽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목포 쪽에 도다리가 나온다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아 오늘도 저는 첫출조에 콧바람만 치려고 했는데 아들놈이 승부욕이 좀 있어가지고 뭐 울지는 않았는데 저한테 다시는 안 온다 하길래 <웃음> 급하게 수소문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3시 조금 넘었는데 한 2시간짜리 집사람이랑 애들 둘이랑 우리 4명만 싣고 묶음주로더 시간 낚시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큰일났어요 어, 내만걸에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은뭐 우럭이나 도달이나 모래는 좀 한마리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살이라서, 분명히, 배수가 없는, 분 개방해가지고, 염도가 떨어지면 활성도 안 좋은 건, 그니까 러그 정도 검색은 다 하고 와서 저는 꽃바람 쐬려고 했는데, 아, 아들 녀석이랑, 나중에 아들 녀석이 그러니까, 첫째놈도, 딸 녀석도 안 온다고 그러길래, 할수 없이, 잠깐이나마 시간배를 탔습니다. 아, 여기 무슨 양식장 같은데 무슨 양식인지 모르겠네. 김인가? 근데, 와, 이거 뭐? 바다 완전 장판이에요. 뭐 내가 이런 장판을 본 적이나 있나 아, 양식장 통과해서 나와가지고 하시는구나. 저기 앞에도. 많이 하시네. 어, 많이 하시네. 예. 요 두다리 낚시는 예. 어 바닥 어, 수면 고기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예, 바닥 채고기예요. 예, 예. 그러면 맨 아래가 제일 확률이 높고요. 맨어 아래 바닥 있으니까 일단 박돌이. 예. 맨 아래 에 있으니까 예. 그 다음 여기 우회가 확률이 좋고그 다음 예. 여기야 여기는 확률이 일단 예. 활성도 어, 완전 좋을 때 음. 그리고 일단은. 맨 위에 예, 예, 두 개. 제일 신중하게 깨우세요. 예. 예, 두 다리 낚시 믿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 예. 도두 다리가 엄청 반대 주둥이가 작으니까. 예, 예. 아. 어... 두 다리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예, 예. 도두 다리가 엄청 입이 작아요. 예. 끝에리가 나무 끝에리가 덜렁덜렁 거리면은, 예. 고기 밥만 주고 가는 거예요. 아. 어... 네. 예, 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어. 가재미지 그건 그치? 응 그럼 가재미야 가재미랑 비슷해 근데 아빠 찬미 밑에서 하면에내 잡으러 마가 아까 위에서 갈라고 는거 아니었어? 응 신나와, 어. 음. 선상하고 원투는 조금 달라 저 지금 여기 차 여기 그들 있잖아요 예 여기 토당 낚시대요아예 음. 방파제에서는 방파제는 오늘... 좀 늦어요 왜냐면 어. 여기서 이제 긋고 손이 예. 더 올라가면 예. 이게 방파제 조 아. 좀 방파제에서 손맛보시려면은 음. 4월달, 5월달, 음. 대학 4월로 한1 1일경 이상부터 물때 조금, 조금으로 해갖고. 음. 살이면 물발 쎄갖고. 그죠. 조수관만의 차가 저 경기도 안산인데, 네. 거기 근처에 가면 막 6m 이렇게 간접반전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3m, 3m 정도면 차이 안 나니까 물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선상은 많이 왔어요, 저 목포 쪽에. 어디는 가면 봉돌이 40%, 5 0고막 둥둥 떠내려가고, 어디는 또 가면 조류가 너무 없고. 수심이 다른데 막 50m 그러는데 예. 오막수심막 5m 된다막 무시하는데 물 <웃음> 장난 아니에요 예 물빨이 뭐예 섬, 섬에 섬섬 사이니까 물이 예. 빨라 아들 입질 왔어? 입질 타닥타닥 타닥. 타닥. 그냥 아 입질이다 이, 이, 이 정도로 와요 까작까작이 아니라 김김이 써내려야 될것 같아요 아. 아까 그기 같은 거 꼬리는 거같 그렇죠? 어, 나 애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아들, 시켜봐. 이건 다른 배가 지나가면 조용한데 물결 생기는 거야. 어. 야, 강원도하고 차원이 다르지, 여기. 어. 어. 강원도는 수심이 너무 깊어, 거기. 그래도 거기 많이 잡혔어. 야, 많이 잡힌 것을 같은 소리하고 있네. 멀미 나가지고. 네. 그래도 나 그때 심심해서 올리다가 그냥 그 헬터 잎이 있잖아. 오늘 잡는 이 도다리를 이름이 원래는 문치 가자미야 어, 문치 가자미 광어처럼 생겼어? 비슷한 어 비슷한거야 와낚씨대가 많으니까 눈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안문 거구나. 그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밑으로 내리는 거. 어. 이건 내가 하고 거야. 건드세요. 일대를 있어야지. 세우고 어우 자세 좋아. 자세 좋고 릴링은 좀더 빨리. 그렇지. 너무 빨리 말고. 자, 주세요. 미역 도나 갔다. 김이야, 김. 미역이 맞 미역. 다르지 마. 아, 근데 미역을 말린 김 아니야? 아니야. 미역은 미역이고, 김은 김이래니까. 발을 항상 조심하고. 미키 상태는 진짜 좋다. 성태야. 성태, 손태, 태야 아빠 릴 감는 속도 보이지? 난 아빠랑 다른단 말이야. 달라도. 아빠가 나가 뭐 얼마나 힘든데. 이걸로... 응. 김국? 김국은 없는데? 그냥 내가 지어낸거야 어 그래? 우리 애들 말하는거 보면 4학년이 대도 짐승이네 애기라고 하지 말라면 짐승이나 애기나 어연히 다르거든? 나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야 엄청 선생님은 가나갔어? 내가? 어 감기만 했어 아빠가 미역 다 제거해 오고 아직김 미역 내건 가내 내가 했는데 저봐 응 <웃음> 어, 물살은 있어. 물살 너무 세면 추가 20%라서 둥둥 떠 내려가. 뭘 실망해, 엄마. 불평불만하는 네가 더 실망이야, 아빠는. 나우도고 가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아빠도 피졌어. 누구 때문에 지금 배탄 건데. 파도 어? 아, 타기 엄청 어? 재밌다. 아빠 거 왔다. 파도야. 아닌데. 끝에 탁 떨렸는데 아빠 거. 한 번이야? 응한 어, 번. 파도겠지. 근데 아빠 이렇게 바다 보고 있으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 네가 지저분해서? 아, 어, 지저분하니까 정화되지. 마음이 정화됐아 어쩐지 뭐. 아들에서 냄새났어. 아우 오늘. 진짜. <웃음> 냄새 나는 아들이야. 나, 주, 나 전에 찍고 왔거든. 어. 네 별명은 이제 냄새야, 냄새. 스멜야스멜네 스멜. 초리 때잘 봐. 내가 할 거야. 아빠. 네가 알아서 하삼. 내가 할 거야. 가 자기야 추우면 이쪽으로 와 있어. 아니야, 안 추워요, 아니 여기안데 아빠, 응? 내가 이거 진짜 아, 빠르게 낚싯대를 들고. 그렇지 오우 내 너무 빨리 갔나? 어 됐어 상태 좋다 성태 좋다 아진짜 아니 그냥 내려 엄마 니가 무슨 캐스팅이야 오우 전문가 같은데 됐어 감아야지 조금 됐어 바이파이고 이쪽 손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할, 하니까 이쪽 손을 못 하고. <웃음> 어? 어? 아빠도 아까 느꼈지. 응. 오른쪽 거. 아 왼쪽 거였어. 오른쪽 건데. 그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띵이 황! 띵이 형! 띵이 황! 띵이 황! 쟤는 욕심만 있어갖고 4대씩이나 피고 아빠 근데 하늘이 응. 되게 맑다 오늘 야마 낚싯대 초리때나 봐 <웃음> <웃음> 뭐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저 하얀색 있는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어 저어 어손 떼어 손 떼어 <웃음> <웃음> 너 아빠한테 아이씨 <IC> 그랬지? <웃음> 나 방금 나한테 장난친 거지? <웃음> 야, 아니야. 안 <웃음> 아, 재밌네. <웃음> 자 이제 한 번씩 걷어보죠. 선택을 화이팅하면 아빠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방코치로. 아니야. 이 무슨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이거 조끼가 이거 이렇게 긁혀서 그런거라고 야 이거 방금 <웃음> 야 소리도 이 근처 어디서 났는데? <웃음> 아니라고 근데 이 근처 어디서 났어? 궁뎅이 아니야! <웃음> 궁뎅이 어디서 났어? <웃음> 아닌데 왜이 사람 못 믿어? 야, 못 믿는 게 아니야 모함하는 거지 모함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 짐승 선장님 예 목포에 맛있는 횟집이 <웃음> 어디 있을까요? 인거 마셨잖아요. 예예. 그 거리가 다 북한 회집. 예, 회집인데 다다 맛은 뭐그 비슷 비슷하신가? 다 고기야. 비슷 비슷해요? 어 그래요? 야, 엄마가 오늘 이건 카드 요거 아니야 카드 채비 쓸 거야, 엄마. 카드? <웃음> 야, 물로 들어가 다 <웃음> 들어가. 아예. 뭐 하는지, 진짜 그게. 아니 다리가 아파서. 나도 다리 아파서. 야, 저기 평상 있잖아. 아니야. 아니 이게. 야 저것도 <웃음> 왜 건져놨어 그냥 던지지 아아엉켜서잘 확률을 높여 그냥 좀 쉬게 냅둬 그럼 우리들이 응. 여기 서할게 아빠 들로가 내게 해다 김이야 다 아빠가 더 하죠? 내가 뺄수 있어 난또한 대가 아니야 그때 생겼어 여기 옷이 그게 뭐야 옷이 들켰네 뭘 <웃음> 들켰마 어버, 내가 다 뺐어 <웃음> 오우 응? 어? 어? 아빠도 회수 좀 하고 누군들 널 사랑 안 하겠니? 아니 아빠 좀 지켜봐 아니 잠깐만 아, 아빠도 좀 준비를 해야지 천천히 던져 천천히 아들. 얘는 순전히 완전히 어깨를 던진다 어. 아들 조금만 갈고 닦으면 진짜 초등생 중에 비거리 짱맞겠는데 원가적 총출동 해가지고 1인당 낚싯대 두대 운영해서 했는데 <웃음> 오늘은 어복이 없나봅니다 그리고 목포쪽에 이 도다리낚시 선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음 선장님 말씀으로는 종일반 오셔가지고 항상 많이 잡거나 언제나 따문따문 나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나오는 시간대가 딱 있나봐요 아무튼 뭐 거의 완벽한 꽝이라고 <웃음> 해야 되겠습니다 왕동어 새끼손가락만한 거 한마리 잡고 올해 첫 곡이니까 방송생 해줬고 카드채비 이용해가지고 먹고까지 왔으니까, 싱싱한 회, 바로 회. 한 조씩 먹고, 자,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빠, 두 아니면 자연산 랑어 있어요. 걔는 자연산 랑어예요? 광어? 아니, 광어가 좀더큰거 같은데? 너무 귀엽다. 아니, 도다리 먹자. 도, 도, 도다리 먹어봤 응. 음. 잘들어주세요 카드채비로 도다리 잡았는데 도다리 본메뉴 나오기 전에 뭐 상다리 부러집니다 이 카드채비였어? 카드 어그 카드채비가 <웃음> 카드채비지 도다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밑반찬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 회 김, 바로 나왔네 김장 없나? 도다리 회 <웃음> 이렇게나 많아? 예 카드채비 카드채비 <웃음> 이게? 자. 이렇게 해야 돼? <웃음> 그래야 되겠다 이 테이블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절반? 사이즈 1씩 먹었는데 또, 또 나왔습니다 또 그만 처음 나오는 그 양만큼 뭐 홍합찜인가 출근인가 이런 것도 있고 낙지 호롱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찐빵에 만두 뭐 <웃음> 두상 나와요 여러분 테이블이 작은 테이블도 아닌데 꽉 차게 두상 나와요 꽉 차게 카드 세비가 정답이었어요 어, 여러분 회드시로 목포즈 모요 클라스가 다릅니다 여기. 잘 먹겠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먹겠습니다.